아 식사 아직 체이스 선장님 원체 전투낚시 하시는 분이라 어? 어? 한마리 왔어 응? 이어폰 끼고 영상보다 잠들어 덜봉이하고 낚시하다 깼어요 형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선생님>, 대박치시겠네 <웃음> 제 꿈은 돼지꿈이거든 아이 황준현님보여드리려면 철박이어야 되는데 과연 찰박일까? 일단은 묵직한데. 대왕주꾸미 아니야, 또? 돼지꿈이지. 오. 아, 찰박이가 아니라서 너무 죄송하네. 담을만한 사이즈에요. 아, 들리시나요? 아, 예. 어우, 명언아빠님 반갑습니다. 말이 아닌 반갑습니다. 망크로 마음으로 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앞에 배에서 겁이 나왔나 봐. 뒤에 접니다. 어? 김도현이 <웃음> 입장. <웃음> 자, 채비만 보여드릴게요. 가지 채비 했고요. 단차 20, 가지 20. 가지 22 했습니다. 그리고 채비의 총 길이는 4 0 c m 그리고 로드는 문어대 그르니 타코에 묻지마. 조리대 얘는 8대2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 고추, 고추장으로 시작합니다. 자 올해 첫 답이 첫 캐스팅. 아 설레네요. 1년 만에. 싱커는 아, 처음에 14호 쓰고 있어요. 오. 앞에. 컨닝해야 되는데. 바로 바로 저 앞에 분이시거든요. 오. 자, 고추장이고 단차가 조금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아, 단차는 저는 가지니까 밑으로 조금 내리겠죠? 조꾸미가보증면 같이 나오네요. 하천질 많이 해 보고. 어? 옆에 뿌리트. 우와, <웃음> 우와 큰거 나온다. <큰끈한다. 웃음> 이야, 대박. 자, 찰박이보다 좀더 크죠? 어, 올해 첫수 했습니다. 이야, 잘 가. 첫 수는 방생이지. 첫 수라고 해서요. 첫 수! 어, 오, 올해 고사 지내는 거예요. 얘큰거한 마리 나왔어 선장님이 조항이 안 좋으니까 어제 조항 안 좋다고 자한 마리 더 왔어요 거봐 요건딱 면방생 되겠네 아이고 될까 말까 하겠다 네첫 수니까 첫수 방생해졌으니까 선장님 진정하시면 자, 이때 피딩 딱 걸리면 이때 딱 할게요. 오, 감이 시야 큰데? 시야 작은 줄 알았더니? 인천은 잘 모르겠어. 어, 어떻게 되겠어 오, 뭐야? 나쁘지 않아요, 아이고. 자, 면방생. 시설이 좋아. 네 마리. 아, 오늘, 오늘 시즌 첫 갑이라서 가지를 조금 짧게 줬어요. 22cm. 자, 올려보세요. 어우, 첫수는 진짜 컸는데. 조금 또내려가네요 좀 흘러요 16호 아 지금 바꿨습니다 16호로 전추 가볍게 쓰지 않아요 갑오징어는 쭈꾸미보다 더더 더 무겁겠습니다 완전 다르진 않죠 미세한 차이가 있죠 조금 더 묵직하고 자동 호킹이 잘 돼서 살짝 들었는데 뒤로 쭉쭉 당긴 녀석들도 있고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갑오징어 허식한 터가 비슷하니까 자 배는 쭉 후미를 흘리시는데 입질이 계속 없으면 캐스팅도 좀한 번씩 하고 큰쭈 아니면 갑입니다. 이 녀석이 지금 앞으로 조금 던져서 나온 녀석이거든요. 쭈꾸미 같다. 쭈꾸미네요. 자, 해 뜨고 물색 엄청 좋으니까 레이지한번 써보겠습니다. 레이저는 아코부터 해가지고 수평은 맞는데 저리가 있을 때 싱킹 타입이죠 그래서 바닥이 바짝 붙어서 옵니다 한방전에 3cm 전차를 내렸으니까 다시 올려주더라도 바닥에서 살짝 떠서 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따라오겠죠 자, 레이저 파랑 저는 가급적 살짝씩 들고 다닙니다 너울 따라서 저는 갑오징어 게을러가지고 액션 안줍니다 쭈꾸미도 최고의 액션이 챔질입니다 어우 갑이 나와요 옆에 님한번잡으셨는데 저도 이게 갑일까? 담배를 입에 물고 있으니 이거 올라올 때까지 무식히 해 그런 감인데 진짜 오우쓰 맘이 글쎄 아이 이 맞았어 먹네요 한 번, 한번더 써보겠습니다. 아침엔 너무 민감하게 침질을 하니까. 침질이 격해줄 때가 많아요. 타이거 모양이 정상길님 안녕하세요 어휴 겨우 쭈꾸미일 것 같은데 이거 허리가 휘기 쩜질렸더니 <웃음> <전질렛지니? 웃음> 뭐 라면거리라도 있으면 좋지 자 a j 의 쭈꾸미 붙네요 한번더 쭈꾸미 나오면 애기또 바꾸겠습니다 쭈꾸미 버치네 여기는 아까 저 포인트에서는 가보지아나왔거든요 굶지 않겠네요 라면은. 파란색 써보겠습니다. 수온이 벙돌 만져보니까 미지근한 거 보니까 안착을 좀더 올리겠습니다. 쭈꾸미네. 쭈꾸미 터에서 하시는데? 어 뭐가 붙었다 떨어졌다. 쭈꾸미 같아? 그거 내리자마자. 조금이겠지 단차 높게 줬는데? 아, 진짜. 단차가 30cm인데도, 와, 대박 쭈꾸미가 나네? 오, 어, 가비 잡으셨어. 야 그린 틴셀이다. 작년에, 가보지만 막 연탈 올라오고 했을 때, 그린 계열. 모짜르트. 그때 그 터의 패턴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자, 단차 10cm. 그리고 가지줄 22cm. 그래서 한번 넣어봅니다. 쟤는 이제 생산도 안 돼. 안정됐어. 비사마님비사마님 안녕하세요. 저분 원래 그래요. 저보다 2, 2년, 저기, 7주데 7, 6년생이신가? 비사마님이 돼요. 저는 정비도 하는데도 반차 내리니까 또 바로 주꾸미 날라오네요 어, 옆에 사장님 침샘을 계속 잡으셔 자 이것도 시중에는 없습니다 키우라 시제품 어, 처음에 미팅 갔을 때 뺏어왔어요 시제품이라고 잘 먹으면 만들어주시겠죠 시평은 요지리보다 낫습니다 제가 염도맞춰서 집에와서 담가봤거든요 비밀무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안써봐가지고 큰 쭈꾸미인가? 때? 말씀드렸죠. 이게 뭘까요? 텅스텐 싱커입니다. 댓글로 문의를 해 주실 때가 있고 블로그를 어떻게 타 오셔가지고 장비가 어떻게 되나요? 뭐 10만 원의 가격 맞출 수 있나요? 그러신다고 거기 댓글을 드릴 때 10만 원 정도면 훌륭하십니다 하고 나름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립니다. 정건 낚시는 상관없이 이게 무슨 뭐 장비사랑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애기사랑으고 야마시타요지리 이런 거1 8 0 0 0원이에다왜봉토까지타번체비떨리 17,000원이에요. 한세개 뜯기면 제 낚싯대 값 나와요. 두 개, 세개 뜯기면 제릴값나오고더 노출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네,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봉톡 하나에 만 원이에요. 저타 이라고 해도 비싸서 탕수패를 못 사거든요. 다 사장님도 이해하고 편집장도 이해하고 이해는 합니다. 비싸지. 제가 가보지않는 마인드게임, 멘탈게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지원 받았다고 쳐. 그래도 아까워서 못, 쓰, 못 쓰겠어. 저거 한번 털리면 제 멘탈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멘탈 한번 흔들리면 하루 낚시 그냥 나갑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처분님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장비 구애받지 않고 막 질러서 내낚시하겠다. 아, 전 그분들 찬성합니다, 와인드. 제가 그분들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집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잘 모르시니까 문의하시는 분도 들 많으시고. 그럼요, 텅스 됐쓰면서 빠져도 요 <웃음> 빠지시면 안 돼요. 네? 아, 물이 안 가는구나. 자, 이것도 판매는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모짜르트, 레이저. 모짜르트 사장님께서 애기 제작의 방향성을 한번 문의를 하셨어요. 어, 일단 수평이 됐으면 좋겠고, 큰 거보다는 약간 사이즈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처음 제품이 나왔어요. 근데 눈알을 안 만드셨네. 그래서 제가 눈알, 검정 테이프로 눈알 만들어서 부, 붙여서 배 밑에 월 로고 축광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얘도 수평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천천히 갈아왔는데. 배 밑에 축광 테이프를 붙이고 에폭시 발라가지고, 부력이 조금 더 좋아졌어. 요슈퍼실로브도 조금 더 더디게 가라앉습니다. 지금 선장님께서 배가 말뚝이네, 흐르질 않네 하셔가지고, 조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허트 생각나서 교체합니다. 컬러는 연그린이에요. 레이저 레이저인데, 반짝이가 조금 탁해. 가비같은데? 오우 가비 크다 어? 저도 가비같은데? 아이 오랜만에 여기 가비 포인트인가봐요 네. 담을 수 있는 녀석 정도 남았어요 오랜만이다 자 모차르트 단 정도 지만 <웃음> 그린 레이저. 자 선수에 일본 계신 사장님도 한 마리 하셨어요. 중간의 사장님도 아, 사이즈는 그만고만한데자수박꽃치하 나오는데 수박꽃치. 수박 두 마리째. 요거는 가벼. 저는 그린 레이저. 옅은 그린색 레이저. 아 선생님 이. 고집있게 여기 계속 펴시더니 이유가 있었어. 우와, 철박이! 이야, 아우, 괜찮은데? 철박이 어. <웃음> 한 마리 나왔어요. 와, 작지 않아? 작지 않습니다. 와, 빽 찍혔어. 이거는 릴링하는데. <웃음> 감사드립니다. 미스 코리아처럼 이렇게 가까이 가야 되나? 감사드립니다. 한 마리 남은 단차 20cm입니다. 가비 첨질. 기본적으로는 무게감이고요. 조금, 좀 느낌이 이상하다? 아, 이것도, 여기도 역시 느낌이 이상하다. 이거밖에 없네. 이거는 작은 거 아니면, 저, 쭈꾸미. 오? 어? 작, 작은 가비. 올라오다가 벌렸나? 아이고, 이야. 자, 작은 갑이죠? 애기만 해. 애기만 한 건. 오! 자, 방생은 하되 카운팅은 하겠습니다. 여덟 마리. 예, 시원하지 않습니다. 다 매달려 있어. 원래 조만한 놈들은 빨리 커야지 하고 먹이 활동하고 잡고 쭉 당기는데. 그 뭐. 큰 녀석들이 이카펀치 않다 아니에요. 큰 녀석들일수록 이카펀치 안 하고 제 느낌에 와서 그냥 살짝 달라붙습니다. 수심이 깊어 20m쯤 그래서 그린이 먹는다면 이제 내추럴 전갱이죠. 내리자마자. 오, 이건 갑이다. 바닥 쿵 찍고. 오, 이거 갑이면 사이즈 괜찮아요. 애기보단 크죠? 오, 오! 오, 큰일 어 자, 한마리 오, 이거 랜딩 영상 해야 돼서. 고프로 켰어야 되는데, 아, 쪽 했는데. 자, 중간에 부부조사님이 오셨어. 야, 한 마리 더. 그게 뭐가 됐든가는 한 마리 더. 20미터 까지는 그린색 아이고 이거 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사람이 욕먹고 아사미 사은건 가져와 됐으니까 저건 다 담을게요 저는 거보징어는 그냥 오징어보다 조금 더 맛있거든요 집사람은 완전히 다르다고 해가지고 가보이도 잡아보는 건 제가 잡아보는데 먹는 건 집사람이 대부분 다 먹습니다. 인천권. 어제 인천 인천권. 요즘에 인천권 힘들었다가 좋았다가 막 그래요. 자, 세 마리째. 요거는 좀작을것 같아. 지금인가? 왜뭐 이렇게 죽 떨려와? 그렇지? 와... 쭈꾸미가 <웃음> 싼거이요쭉달려오네 어, 네, 어? 저항좀 있어요? 가보진 가 입을 벌렸나? 작은 녀석일까? <웃음> 자 이런 녀석은 고민하면 안되죠 아이 자식이 아 1년 새 까먹었어 아, 수심이 조금 깊으니까 살짝 들었다 갔다 해야돼 아 이분 쭈꾼이다 자 이게 배드 지금 날리고 있는데 내 채비가 너무 뻗었다 싶으면 어? 담았다가 다시 내리셔려 그게 이렇게 잡는 확률은 커요. 지금 물정이 너무 약해. 음. 물 흐름이 너무 약해요. 선생님. 일단 물안물되이 전에 그때부터나 이렇게 잡어 이렇게도 한대. 난리니까 어? 그나마라도 한 마리라도 한 마리 한 마리 나오네. 어. 어제보다 상황이 많이 좋은 것 같아. 요 요건 갑이네요. 음, 면방색 사이즈 되겠다. 옆에 사장님 쭉. 괜찮아. 지금, 지금 시즌에. 자, 이렇게 하면. 자, 하시고, 애기 잡으시고, 등쪽. 먹물 쏘는 곳 바깥쪽으로 하시고 턴 다음에 그 다음에 넣는거예요 원래 방생도 저렇게 해야지 내가 먹물을 안맞아 12마리 어 7점 대저 안좋아해요 근데 너무 저기업이만 들고 다녀가지고 보여드리려고 밀도 저렴한거 5만원짜리 하나 구매했고 8점 대 8점 대 한번 써보세요 힘이고 뭐 없어 쭈꾸미한 100마리만 8점 대로 광소 릴링 한번 해보시면 원줄이 터지지 않는 이상 어깨 순식간에 나가 자 음료수 주셨어요 김상현이께 음료수 주시고 하셨어요 자, 어 삐소리 났는데 참. 아 목마를 때 개털이지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조항 그냥 그럭저럭. 아직은, 지금 자, 올려보세요. 바깥좀 한번 나가보세요. 답이 없네. 나가시네, 나가신데 녹도쯤 가시려나? 낚시 장비. 아 이거 참 곤란합니다. 초리때는 집에 있는 그냥 우지마로드 그거에서 버트되는 손잡이 되는 베르디타코 그거 버트대인데 딱 맞더라고요. 또. 어, 릴은 5만원짜리 이게 뭐였지? 피나트라? 그 릴이고 7.0대 1입니다. 자 뻘밭 밑에 계신 선생님. 히트하셨어. 오, 어, 갑이요. 저도 한 마리? 이거 갑일까? 뚜껑일까 단차 낮춘 상태예요. 자, 갑이 같대 어, 면방세. 이 정도면 괜찮아. 자. 조금 더 내릴까요? 오, 잡으셨어. 자, 구독자님. 한 마리 잡으셨어. <웃음> 몸은 안 차분한데. <웃음> 몸은 한살한살 한살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차분해지는데? 근력이 딸려서. <웃음> 한 마리 온것 같아요. 작지만 갑이네요. 오우, 을 만한 갑입니다. 아삭, 이사아다아애기 안풀렸어 방생보다 조금 면방생이면 담긴 하하데데 조금 찔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아주 작 작지는 않아요. 이런 녀석은 좀 작겠다. 한마리 또 건졌어요. <웃음> 자, 아이고, 야, 달걀이죠? 이런거는 살려줘야지 자 마리수 카운팅을 할, 하겠습니다 11마리 방생은 그냥 눈깜냥해 저는 이상하게 통빵만 좋더라고 자, 요것도 작다 요건 쭈꾸미인가? 어 쭈꾸미 아니네 이 야, 금방 살려준 것보다 조금 더 커, 조금 더 커. 그래도 카운팅을 하겠습니다. 20 마리. 느나? 뭐이 정도면 느나라고 할수 있죠. 쭈꾸미와 갑오징어는 다르니까. 그냥 있으면 in, 있는 만큼 잡는 거지 뭐. 없으면 어, 없는 대로 그냥 잡는 거. 오, 이거 한 마리가 계속 괴롭혀. 작은 녀석인가? 아닙니다. 저 보수 아니에요. 이거 봐. 지금 한 마리가 괴롭히는데 이 녀석을 못 잡아내고 있어. 보수면 이런 거 잡아내야지. 이카메탈 C72. 72는 보통 그 피트로 하, 하죠? 그 낚싯대 길이는. 1피트에 29. 몇 센치? 거의 30cm인데? 그러면 3721cm, 22m 10cm에 이 m 다20 정도 될것 같은데 너무 깁니다. 쭈꾸미 가 보지 못들요 다른 거다 액션이니 뭘다차체하고 너무 깁니다. 자21 마리째인가요? 담을 수 있나? 아 괜찮아. 자요 정도면 담을 만합니다. 이상집기 하면 되죠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마음만 많고 하면 되지 원산도 앞에 아까 거기서 안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옮기셨어 선생님께서 어? 저 문어 아니야? 중간에 문어 같아 문어 큰거 같은데? 천천히 가봐 천천히 천천히 문어 올라옵니다 문어 이야 키로 조금 빠지겠다 5 k 로 되겠다 한 900? 900정도? 900. 와 800, 900? 이게 올해는 유독 이, 이게 크지도 않은 문어들이 많이 나오네 예전에 비해서 저기 문어가 좀 부르는가 본데요 남당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야 이거 미끌림이야 레이저 하나 털렸네 에 깜짝 놀랐네. 어? 틀렸어. <웃음> 자, 좀안나오는것 같으니까. 모짜르트로 가겠습니다. 모짜르트, 그린돌동. 초대해주신 선사? 홍보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앞이 좋습니다. <웃음> 자 오랜만에 아 이거 이쪽에 돌리자마자 오랜만에 한 마리 나오네. 근데 쭈꾸미 같아. 어, 투득했어 이거 아 이거 저기 아니야? 예? 네? 방어. 예 네, 떨어졌어. 아 무럭 같았는데. 아씨, 작은 우럭, 작은 우럭 같았어요. 어 아, 물고기 먹으면 저 여기 있는 포인트에서이이 얘기 안 씁니다. 아, 모짜렛트 좀더 쓰고 싶었는데. 물색이 좋으니까. 요거 한번 써볼까요? 올해 신형. 아직, 체이스 선장님 원체 전투 낚시 하시는 분이라. 어, 어, 한 마리 왔어. 응? 이어폰 끼고 영상보다 잠들어 덜봉이하고 낚시하다 깼어요? 형님, <웃음> <웃음> <웃음> 대박 치시겠네. 제 꿈은 돼지꿈이거든. 아이, 황준현님 보여드리려면 철박이어야 되는데. 과연 찰박일까? 일단은 묵직한데. 대왕주꾸미 아니야, 또? 돼지꿈이지. 오. 아, 찰박이가 아니라서 너무 죄송하네. 담을 만한 사이즈예요 네. 26마리. 땀은 나옵니 전체적으로. 저도 한 마리 왔어요. 연방생만 들어. 히트. 좋죠. 이어서. 아 근데 보여드리려면 팔이 없어. 조금 내려서 가면. 오. 이야 아까 컵보다 좋아 이야 찰박이황준현님 알지? 아 구시죠 이 정도면 구시지 중간에도 비슷한 사이즈 랜딩 하십니다 김상현님한 마리 이타셨어 오늘 연 타는 네 마리? 네마리가 최고였어 아이씨 왔었는데 달걀, 계란, 열쇠고리 어, 진짜 왔다. 아이고 이건 작다 안녕하세요. 오! <웃음> 아이 죄송합니다 아예 감사드립니다 오. 자 한마리 더 잡았어요 이걸 이연타라고 해야 되나? 한참이 또 나왔는데. 와, 수심 깊으니까 팔 아프다. 이럴 때 오전 때 써야 되는데. 7.0이가. 자, 담을만 해요. 이런 녀석들만 계속 나왔으면. 에이, 신발짝은 아니고, 감자도 아니에요. 감자가 조금 더 클까? 아두 마리만 더 잡으면 30마리인데. 오늘 목표 말 있어. 오, 갑자기 저만 빼고 양쪽에서 덮고계죠 우측, 저측, 사장님들. 자, 저도 한 마리 오네요. 서운하지 않게. 집중해야죠. 뭘 집중해야 돼. 아, 흔드는 액션. 저는 갑이 때는 하지 않습니다. 어, 이거 잡으면 29마리네? 엔딩 성공하면. 꺼내기 전까지 모르는 거니까 대왕치 꿈인지 어떻게 알아? <웃음> 아 괜찮아. 자 엄청 크진 않지만 훌륭한 녀석들. 잠을 많이 오늘 갑이 회점씹나요 아, 29 마리. 어 이거 왜왜 왜 자꾸 잡았다 놓지? 오늘 갑이 밀당이 갑이 예. 아 제가 실력이 일천해서 그런지 붙은 거 알아서 느낌 와서 챔질하면 자 올려보세요 심한 건 저기도 해요 그러니까 붙었다가 뭐 1,2m 딸려오다가 탁 떨어지고 그런 것도 있네요 자 레이저 파랑 말고 내추럴 파랑 바꿔보겠습니다 색내 대출... 어허, 이건... 이 녀석 봐라... 아니면 그냥 끈적했는데... 예, 스테이... 바다콩찍고 들고 다니냐? Hey. 지금 뻘바닥이니까 질질 끌고 다니고. 해보고 싶어요, 문늬오징어 해보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네요. 거기, 뭐, 일단 거리가 있겠고. 문늬오징어는애기 많이 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좀 소개도 시켜드리고, 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이고, 이야. 자, 열쇠거리, 열쇠거리. 그냥 바늘만 턱 빼버리면 위로 쭉 싸가지고 어. 패대기만 아니고 던져서 방생한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카운팅만 30마리. 3마리 건지고싶다 안영원님 안녕하세요 아직 30마리에서 어, 그대로 있습니다 이야 큰거 나왔어 오늘 저희 여러분 틴셀 꼭 준비하세요 오늘 틴셀의 날입니다 아쉽게 틴셀이 없어 단차를 조금 아니 내리지 말자 점심 됐으니까 예제 우측 옆에 사는님 고추장 틴셀 틴슬. 녹색 틴셀에도 나옵니다 저는 어차피 로테이션 중이니까 어, 저는 키오라 레이저 레이저 핑크 근데 안 나와 기존 채비는안될것 같아 그러면 레이저 파랑 바꾸겠습니다 가지줄40 틴셀 나와요, 틴셀꼭 준비하세요, 가보지가 마시는 분들. 아니요, 거의 겹치죠. 근데 여기는 수심이 너무 깊어서 그런가? 쭈가 없네? 자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아 드디어 말이 왔어요. 근데 단차 단차 40cm 줬어아 저기 가지 줄와 점심 먹고 쳤어요. 그냥, 격이가 예민한 것 같아서, 가지줄을 조금 더. 자, 아쉽네요, 조금. 그죠? 아쉬워도, 담아야 돼. 방생보단 조금 있으니까. 어 저주를 깼어, 서른 한 마리. 서른 <웃음> 한 마리 했습니다. 자, 두 마리째. 예민한 놈 잡을 때는 가지출 긴게 좋아요. 근데 감 느끼시가 조금 안 좋아요. 자, 끊기시죠? 한 마리 더 했어요. 열심히 깊으니까, 저기 올리실 때딜리이렇게 들어갈 때 너무 빨리도 말고, 너무 느리게도 말고,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잡아야 돼요. 자. 자, 들리시나요? 잠깐 수신 상태가 안 좋았어요? 저쪽 섬이 어디, 어디지? 화? 화살이? 네. 화사도? 그쪽에 수신 상태가 좀안 좋았습니다. 네, 거기서 조금 벗어나니까 안테나가 또 잡히네요. 자, 가지 40cm. 단차 30cm. 내지를 길게 하면, 아, 감 잡기 참 힘들어요. 그 봉돌 만져보니까 수온은 문제 없는데 애들 왜 활성도가 떨어졌을까? 내지는. 네, 자, 한 마리 왔어요. 쭈꾸미 아니야? <웃음> 어, 쭈꾸미 아니다. 자, 가지줄 가지 채비 40cm였어요. 속으로 아 10cm만 더 늘릴까 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마리 물어주네요. 에이, 고딱 면방이네. 자, 한수 더했습니다. 아이고 가지 체비 너무 길게 하면 이 체비 기둥줄 길이보다도 길어 가지고 원줄에 엉켜요. 잘못하면 자한 마리 왔어요저힘들요요가지는 자 이렇게 넣을칠때 릴링 천천히 하고 내려갈 땐 빨리 좀 하고 올라올 땐 천천히 하고 내려갈 땐 빨리 하고 아 이게 릴이 고기업이라 티가 별로 안나네 저기업이는 금방 티나는데 자 방생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활성 떨어, 활성도 떨어졌을 때 잡는 아이고 연방생보다 조금 더 크죠? 자서 34마리 그래 어? 이거 사람 잡은 사람 손맛인가? 한마리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아이고자 <웃음> 한마리 보여 드렸죠? 자, 아 서른일곱마리 아, 목소리 좋다고 하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무슨 억지야, 이게? <웃음> 어, 이 쭈꾸미인가? 아, 애기가 엉켰나보다. 쭈꾸미 무게 치고도 가벼운데. 작은 쭈꾸미네요. 그죠? 40. 저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던져서 끌어오는. 어우, 앞에서도 잡으셨어. 꾸미에서도 한 마리 나왔고. 어, 포인트에 가비가 조금 들어있나 봐. 나와요. 이벤트 어떤 종류의 이벤트? 자한 마리 더 왔어요. 어떤 출 이벤트? 자힘새 보이시려나? 팔대이 아니죠? 약하게 위했을 때는 팔대이처럼 보이는데 오자 그래. 면방이죠? 제가 쓴 방법은 입질 없으면 가지를 늘렸습니다. 22cm부터 30, 아니 30은 건너뛰고 40, 50, 지금 50하고 있어요. 아 4시 40분이네. 이 선장님, 가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어후, 호킹 제대로 안 됐는데. 네, 면방 왔다 갔다 하는 데 닮겠습니다 오늘은 귀에자 고추장 바꿨어요 40마리 자 옆에 사장님 또한 마리 잡으시고 에이 오시개는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당장 들어가신다고 해도 4한개는 잡겠네 밑에 했으니까 당장 들어가신다고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거야 어라 요건 연방송도 없는다 준비 안되셨어 어, 오늘은 여기까지마 하겠습니다 자 들으셨죠? 어, 들 제가 못들어갔네 손빠져버렸네자 살바귀보다 조금 작은 녀석 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흔 한 마리 했네요 어어 어? 괜찮으세요 어 죄송합니다 많이 튀셨어요 어, 저 수건 이 있는데 여기 어디 예, 어디 튀셨어요 아 여기 여기 여기 마흔 한 마리 마지막 거 카운팅 안 했네요 보이시나? 음. 열심히 했습니다. 흰색 <웃음> 아, 꼭 챙기세요. 틴세. 흰색. 흰색 그 고추장이든 그 초록색 그거든 간에 흰색 챙기세요. 어, 그리고 단차는 20cm 이상 올리지 마세요. 가급적 15cm. 오늘 상황은 그랬습니다. 내일 출조하시는 분들 작은 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그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